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어, 오늘부터는 그 유니티의 이제 데이터 챕터에 저희가 들어섰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결국에는 컴퓨테이션을 쓰는 이유가 디자인 데이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응용하는 거는 사실 유니티를 떠나서 어느 플랫폼이나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가령 뭐 라인홀 쓴다던가 마야 혹은 뭐 뭐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웹 환경에서 뭔가 한다던가 결국에는 문법만 바뀌시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학습을 잘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 데이터들을 기존 있는 에 데이터를 가져오고 혹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생성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되는지 학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지금 여기 csv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디오까지 이게 어디든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 사실 유니티 어떤 기능보다는 우리가 좀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 프로세싱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챕터 1번째 어, 인터페이스 부분, 컴포넌트 이런 것들은 되게 유니티에 관련된 내용이 좀 짙었죠 인터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들을 어떻게 달아낼 것인가 UI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 유니티에 관련된 UI가 좀 강했다고 친다면 이 데이터 부분은 되게 독립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확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튜토리얼을 따라올 때, 워크샵을 하실 때 너무 유닛에 딱 갇혀있기보다는 아 데이터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프로세스하는구나, 이렇게 팔스해가지고 이렇게 시각화시키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조금 무게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좀더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번째 여기 import csv 파일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하고 이 장면 파일을 제가 더블클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장면이 이렇게 불러와 줬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래서 사실 플레이를 시켜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고 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해봐요 자 클릭을 했고요 이제 컴파일이 쭉 되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 로그를 뿌려 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데이터로 화면에 뿌려 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화면에 이렇게 이제 어, 점들이 나타나요. 가까이 가면 이제 스피어고 멀리서 보면 점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스피어가 쭉 나타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복잡한 건 아니네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센스 그, 그 어떤 핵심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자 일단 끄고요. 그다음에 언제나 그랬듯이 메인 엔트리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메인에 import csv 파일이라는 이제 그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죠. 이거 예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제 먼저 실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파일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어, 불러왔고요 한번 분석을 해보죠 일단은 모노비 o b e h 를 가져왔고요 그러므로 이제 컴포넌트로서의 클래스가 역할을 할수 있죠 그리고 스타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딱 실행되고 는 업데이트는 따로 없네요 예, 이두 개가 어떻게 보면 모노비 o b e h 에서 이제 상속받아 오는 거니까 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BS라는 어 이제 벡터 리스트가 하나 이제 글로벌로 잡혀있고요, 이 클래스 안에서 그리고 b g 데이터라는 이제 함수가 하나 있네요 닫아볼까요? 그리고 getDataFromCSVSecond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getDataFromCSVFirst라는 게 있네요 이두 개가 어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제가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네, 이게 한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튜토리얼이어가지고 디지털티처스에서 워크샵 할때 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는 어떤 버전을 타거나 시간을 타지 않는 부분들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에너지를 쏟아서 뭔가를 할때 유행 타고 어 다음 버전이 나면 없어질 것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만드는 건 지양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네들 다시 익스팬드 시키고요. 버전 타지 않는다. 그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스타트. 이제 한번얘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 쭉 타고 내려가겠죠. 일단은 음, 여기 제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링크를 가보면은 여기 이제 스트럭처드, 그 다음에 세미 스트럭처드,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실 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구요. 음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에 있어서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특별히 어 제가 예전에 그 디지털 피처스에서 워크샵 했던 부분들이 이게 영어랑 한국어 강의가 둘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 강의, 한국어 강의 두개다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여기 보면은 지금 뭐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에서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이야기 있고 csv, json, geojson 뭐 데이터 집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싱 이렇게 대충 나눠 놨는데 이것도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론적인 부분들 조금 집중을 했고 어, 우리가 지금 유니티 같은 경우는 워크샵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 좀 참조를 해라. 한국어 강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에 대한 이제 키워드는 이로 하고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으로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네,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 C샵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사실 파이썬더 쉬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저도 데이터를 할 때는 파이썬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이게 유연해가지고 프로세싱 하기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의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확장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링크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항상 저희 타임라인에 제가 뜯어 놓으니까 그 링크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특별히 이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로컬 파일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C드라이브나 뭐 USB에 있는 이제 그런 데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예제고요. 이 다음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온라인에서 데이터를 갖고 올 건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데이터라는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은 지금 Broadway p r e d i c t i o n 해가지고 어 CSV 파일이 이렇게 있죠. 이 파일이 이제 로컬에 반드시 저장이 돼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파일 패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일 네임이지, 아, 패스가 아니지 파일 네임은 요로 하죠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를 컴바인 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게 저번 시간에 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절대 패스가 아니에요 상대 패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법들 통해 가지고 SF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유니티에선 이런 이제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SS가 사실은 여기 SS 있죠 얘가 루트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C 드라이브 이렇게 D 드라이브처럼 루트가 되는 거여서 SS의 다섯 번째 그 챕터에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폴더 적어주고 데이터 적어주고 파일 네임을 컴바인 시켜서 이 패스에 저장을 하는 거지. 이게 되게 심플합니다. 결국에는 파일을 가져오고 패스를 저, 정한 다음에 이 패스를 이 비지 데이터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 어쨌든 이 패스가 들어와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비지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봐요.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어... GetDataFromCSVSecond라는 게 있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Ctrl키 눌러서 클릭하면 이제 들어와 지죠. SteamReader라는 이제 함수를 가지고서 제가, 어, 뭐랄까요. 그 패스를 넣으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제 그런 이제 빌트인 함수거든요. 가만히 올려보면은, 여기 보면은, 시스템의 IO의 SteamReader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C샵에서 어 자동으로 이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마치 뭐, 매스 같이. 기존 라이브러리가 패키지가 되어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를 하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스팀 리더에 다 패스를 넣어서 이렇게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읽어내라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리턴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어 패스를 넣고 여기 있는 애들이 다문자열로 해가지고 싹 끝까지 해가지고 여기로 이제 반환이 되는 거지 스트링으로 네. 이 반환이 되고 얘를 아마 콘솔 찍어보면은 얘 전체가 다 나올 거예요. 다 나오고 지금 이 csv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csv, comma separate value 라고 그래요. 뭐 tsv도 있어요. tab separate value 그래서 컴마로 다 v 류가 나눠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엑셀표 생각하면 돼, 엑셀. 엑셀은 이렇게 이게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사실 이제 콤마로 나눠지게 볼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longitude, latitude, trees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인덱스를 뜻해요. 컬럼, 그다음에 로우. 컬럼 같은 경우는 0, 1, 2가 되겠죠. 그러니까 0번째는 longitude를 가리키고 1번째는 latitude를 가리키겠지.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파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모든 게다 스트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 얘를 좀 잘라 줘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이렇게 역 슬래시 한 다음에 n 했죠 이게 어떤 문법이냐면 이, 이게 이 사실은 쭉 붙어서 들어올 거야 한 줄로 다 모든 게 마치 이렇게 없는 거지 다 붙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붙어 가지고 하나의 긴 어떤 스트링이 되는 거에 여긴 지금 하나 둘셋넷 줄이 잘려져 있지만 이렇게 안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에는 이런 이제 뭐랄까요 어, 환경마다 다른데 이러, 이게 이렇게 하면서 라인 브레이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린 얘를 바탕으로 잘라주는 거야. 라인들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들어와서 지금 스플릿을 시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스플릿을 시키게 되면 은 이제 스트링 어레이가 들어오는 거죠. 어레이 같은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트링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사실 스트링 자체도 어레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어레이 오브 어레이가 되는 거지. 해서 데이터 리스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어, 디버그를 해 보죠. 디버그 로그 해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한번 찍어 볼게요. 데이터 찍어 보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데이터 리스트 한번 찍어 볼게요. 그다음에 어 리턴 시킬게 그냥. 리턴. 더 이상 뒤에 지, 저 진행하지 말라는 거죠. 음, 에러가 잡히니까 얘네들 싹다 잡아 가지고 커맨드 슬래시 하게 되면 이제 커맨드 아웃이 되지. 여기서 이제 여기만 딱 실행되고 끝나는 거죠. 어 유니티에 돌아와서 컴파일이 자동으로 되고요. 세이브 시켰으면 여러분들 세이브 시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세이브 시켜야 됩니다. 자 클리어 해주고 플레이 시키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어, 죄송합니다. 다시 플레이를 시키면은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뭐가 쭉 붙어 있어요. 이게 쭉 붙어가지고, 한 줄로 다 들어온 거야. 클릭하니까, 어, 좀 에러가 뜨나요? 워닝이나요? 음, 너무 길어가지고서 이게, 어, 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음, 얘를 코멘트 아웃 해주고, 코멘트 아웃 해주고, 지금 리스트로 들어온 거예요. 리스트가 들어왔다고 얘기했죠? 여기 코멘트 아웃 해주고 다시 보죠. 봅시다. 플레이시 키게 되면 지금 리스트가 들어왔다고만 이 데이터 타입만 뜨네요. 예. 네. 이거 사실 루프를 돌면서 다 깨줄 수는 있는데 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쭉 가도록 하죠. 자, 컨트롤 Z 눌러 가지고 젠다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각각의 리스트들을 도는 건데 일단은 그 데이터의 전체 개수를 제가 0으로 일단 카운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주고 우리가 카메라를 나중에 배치를 할 건데 이 포인트들의 중심값, 그 다음에 가장 미니멈값, 맥시멈값을 따로 계산을 할 거예요. 어차피 어차피 루프를 돌 거기 때문에 얘를 미리 만들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뭔가를 그린다고 하면 결국엔 어떤 좌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공간이 있어야 뭔가를 그릴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포인트들이 막 찍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아, 뭐 어떤 포인트가 찍히겠죠? 우리 아까 예제로 봤던 것처럼 이렇게 길게 찍힐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은 얘네들이 공간상에서, 지금 이 공간 기준에서 어떤 게 가장 미니멈이냐, 어떤 게 가장 맥시멈이냐. 미니멈은 이런 게 되겠죠. X축의 미니멈, 뭐 Y축의 미니멈, 이건 X축의 맥시멈, Y축의 맥시멈 하면 이두 개의 포인트가 잡히겠죠. 네, 여길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중심점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충 이 그러면 포인트들의 바운더리 우리가 알수 있단 말이에 요거를 이세 개를 보면서 사실 두 개만 봐도 바운더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두 개에서 중심점을 잡으면 그게 센터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니까이 작업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서 그러니까 도랑 치고 가지 잡는 그런 느낌으로 어차피 컴퓨팅을 할때 그때 이제 같이 이제 계산을 하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센터 벡터랑 미니멈, 맥시멈 벡터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리스트이기 때문에 어, 얘를 지금 제가 그 루프, 아, 일반적인 이제 루프 하는 패션이죠.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매번 루프 돌 때마다 한 번씩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플레이 시키게 되면은 일단은 제가 어, 디버그를, 디버그 로그를 다 지워볼게요. 얘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럼 지금 하나 있죠? 루프 돌 때마다 이제 얘가 나오겠죠? Ctrl S 눌러가지고 저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유니티로 돌아와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데이터들이 쭉 찍히겠지. 자, 좀 올려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맨 위로 올라가 보면은 지금 나왔죠? 첫 번째는 콤마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숫자가 나왔죠. 74014 네. 볼까요? 어, 컨트롤 F 눌러서 마이너스 74014 네. 여기 지금 첫 번째 게뜬게 게 이제 보여지죠? 그 다음에 74012. 두 번째 74012가 떠야 됩니다. 확인해 보죠. 자, 74012 떴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리니어하게 쭉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은 73896. 오케이. 어, 쭉 가보면은 73896 떴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들어오는 거야. 이 전체의 데이, 모든 데이터들이. 그렇잖아요. 쭉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들이. 그리고 요게 컴마, 컴마로 다 나눠, 나중에 나눠질 수 있고 이 숫자가 무엇 의미하냐라고 봤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은 컴마, 컴마에서 다섯 번째 컴마에 위치한 숫자가 뭐냐라고 봤을 때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올라가야죠. 쭉 올라가면 인덱스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빌딩 풋프린트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지. 예, 뭐 면적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렇고 다시... 코드로 돌아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어, 데이터가 다 들어오는구나 라고 알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슬래시로 이제 제가 커멘트 어, 아웃을 시켜서 코드가 안 돌게 주석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트라이캐치 구문이 있어요. 이트라이캐치 구문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익셉션 핸들러인데 C샵에서 우리가 코드를 짜고 실행할 때 에러가 생기면 그냥 여러가지 에러들이 종류가 있어요. 제가 그 써놓은 책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읽으면서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한 코딩 이 책을 보시면은 이제 버그와 디버그에 대한 것들이 있죠 지금 버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에러 에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컴파일러 에러나 문법 에러 같은 경우는 그냥 에러가 나죠 이런 그 환경, IDE라고 부르 이런 디벨롭먼트 환경에서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딱 하나 잘못 쳤어 그럼 나오잖아 이런 거 이제 문법 에러 바로 잡아 주거든요 컴파일이나 이런 문법 에러는 잡아 준다고 근데 이제 그 런타임 에러라는 게 존재해요 런타임 에러는 뭐냐면 어 이게 문법상에서는 잘 돼, 에러가 없어 하지만 플레이를 시켰을 경우에 예를 들면 데이터가 하나 없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형식이 잘못됐다거나 그러면 컴퓨터가 에러를 만들겠죠 그러면 컴퓨터가 딱 멈춰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은 여러분들 열심히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돌질 않아 예, 그러면 뭐 사이드에펙트가 크겠죠 이런 경우에 에러가 생겼을 때도 그 에러를 캐치해서 어떤 에러인지 알려주고 일단 계속 진행하게끔 만드는 그런 구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말 나와서 하면은 시멘틱 에러는 이러한 에러도 아닌데 그냥 말 그대로 의미론쪽 에러인 거야 예를 들면 내가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나누기를 했어 이런 거는 그냥 알고리즘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냥 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에러에 대한 부분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봤고요 다시 코드로 돌아오면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 try catch 구문은 에러 있어도 그냥 진행해 이거거든요 왜냐면 데이터웨 같은 경우는 이 바깥세상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도 충분히 뭐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이제 그런 에러가 났을 때스탑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라. 이제 이런 구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CSV에 대한 설명도 위키백가에 제가 코멘트를 달아놨으니까, 어,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한 줄이 들어온다는 걸 알았고요. 그니까 이 과정에서 에러가 나면 무조건 이제 캐치를 하고 그다음 루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이라도 에러가 나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실행이 된다고 이제 간주해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약하면 이 라인 하나 하나 하나가 이제 에러가 나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라. 이제 그런 트라이 캐치 안에 들어온 이제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이거에 대한 구문은 뭐냐면 사실 이거 제가 C++ 문법 수업 만들어놨죠. 그거 다 참조해 주시면 다 설명이 돼있습니다. 음, 이거에 대한 구문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지금 커마 커마로 다 돼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문자열이란 말이야. 하나의 문자야. 긴 문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은 알잖아. 여기까지 한 다음에 아, 얘네가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근데 컴퓨터는 모른단 말이에 하나로의 문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커마별로 다 잘라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어? csv 데이터를 구성을 할때 만약에 내가 여기다 커마를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커마는 그 각각의 컬럼들 쪼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이, 만약에 커마가 들어간 데이터 같은 경우는 CSV가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이제 TSV라든지 다른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무조건 커마는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나누는 거야. 무조건. 예. CSV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를 커마를 쓰므로써 커마로 잘라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row에서 들어오는 애는 뭐겠어요? 첫 번째 얘가 들어오고 두 번째가 얘가 들어오고 세 번째가 또 잘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하나의 그 스트링으로 갖고 왔으면 얘를 그 라인 브레이크로 잘라서 나눠 놓은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한 줄, 두 줄, 세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각각의 줄들이 들어왔을 때도 또 코마로 또 자르는 거야. 코마로 자른 것써이긴 스트링 하나가 결국에는 얘네 한 덩어리, 얘네 한 덩어리, 얘네 한 덩어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 그걸 하는 게 이거예요. 네. 결국 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 각각 쪼개져서 들어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0번째 거 1번째 거 지금 인덱싱 했죠 이 의미는 뭐냐면 음 얘를 뜻하는 거야 0번째 latitude 그러니까 이건 x 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latitude latitude는 이제 경도 위도인데 latitude는 이제 어, y축에 해당이 되는 애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트랜슬레이션 시킬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백,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해준 거야. 0배 크게 만들어준 거야. 1 0 0배 크게 만들어주고 이거는 약간 제가 사실 이 강제를 만들 때제 친구 비아나라는 그 친구랑 같이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다른 프로젝트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옵셋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있으니까 합시다. 결국 이 숫자에서 100을 곱해 100을 곱한 다음에 플러스 가 그러니까 X축으로 이만큼 움직여줘. 그 다음에 Y축으로도 이만큼 움직이는데 D로 가야겠죠,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이제 o f f s e t 을 시켜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하나 나왔죠. 우리가 CSV 파일을 파일스 할때 얘네가 다 문자로 들어와요. 문자. 우리는 숫자로 알잖아요. 근데 문자야.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준다? 캐스팅을 해줘야 된다. 이것도 제가 시샷 문법 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uh, Convert to sing, Single 그니까 결국에는 싱글 더블이면 싱글이면 플롯이죠. 더블이면은 더블이 들어오겠죠. 더블 퍼시전. 예, 그래서 싱글이면은 플롯이구요 더블이면은 더블로 받는다. 이것도 설명해놨기 때문에 깊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뭐다? 이 문자, 문자열들을 뭘로 바꾼다? 숫자로 바꾼다. 숫자는 어떤 숫자 데이터 타입이냐? 플롯, 그러니까 싱글 퍼시전에 대한 거다. 라고 해서 컨버터를 먼저 시키고 숫자를 바꾼 다음에 항상 가로 안에서 먼저 일어나니까 컨버터를 먼저 시키고 곱하기 100을 곱해서 그 숫자를 이제 100배 뻥튀기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옵셋을 주는, 주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X랑 Y 포지션을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센터 포인트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 지금, 어, 뭐랄까요. 이한줄한 이 줄, 한 줄, 이 옵저베이션, 한줄한줄한줄갈 한 때마다 이 벡터들을 우리가 다 여기다 더하는 거야. 센터 벡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더하는 거죠. 예, 네. 더하는 문법이죠. 이게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어요 너무 어, 뭐랄까요 조금 기초 일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높아시면 할수 있는 건 여기서 하죠. 이렇게 된다고. 네. 이게 같은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나에다가 얘를 더해서 나한테 오버라이트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계속 그 추가를 하는 거지 나한테 그그 그 값들을 음.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마지막에 나눌 거예요. 그 전체 그 데이터 숫자만큼. 그러면 중심점이 나오겠죠. 예, 네, 이렇게 이제 센터 벡터 구하는 거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정보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벡터,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 플레인, 트랜스포메이션 이거 관련된 강의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참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센터 포인트는 어떻게 구한다 모든 포인트들의 포지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누면 중심 값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냥 말 나온 김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센터 포인트는 뭐냐면 음, 이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인트들을 다 더해. 다 더한 다음에 이 개수대로 나누면 중심점이 딱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포인트가 세 개가 있잖아. 하나, 둘, 세 개를 더한 다음에 세 개, 만약에 여기 x, y 기준이 여기라고 치면 세개 더하면 저기 어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3으로 나누면 가, 가운데로 갖다 붙어요. 음. 이게 이제 중심점을 구하는 거다 라고 다이어그램을 일단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센터 포인트 일단 넘어가고요. 예. 그리고 음, 이제 민맥스 값을 구하는 거지 민맥스 값. 예. 사실은 얘네들은 없어도 되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할땐 필요는 없는데 지금 얘네들을 위해서 지금 따로 넣은 어떤 프로시저라고 보시면 돼요. 민맥스 값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지금 일단 민 값을 잡아놓고 포지션을 계속 돌거 아니야? 이 포지션은 우리 그 여기 데이터에서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계속 돌겠죠. 그럼 하나 하나 값들이 왔을 때 기존 값보다 얘가 작잖아요. 미니멈인데 작잖아. 어, 그럼 네가 더 작아? 그러면 너로 업데이트 시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맥시멈 같은 경우는 어떤 작은 값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보, 보이시죠? 맥스 같은 경우는 작은 값을 내가 줬어요. 작은 값. 그다음에 이 작은 값보다 무조건 클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플롯 넘버에서 가장 작은 값이니까. 뭐 마이너스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무조건 다음 값은 클 거란 말이야. 그러면 크니까 맥스에다 넣고 그다음에 다음 거 다음 거 돌다가 또 새로운 게더큰게 발견이 됐어. 그럼 업데이트 시키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이어그램을 살짝 보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맥스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럼 미니멈 값을 넣었기 때문에 좀 이쪽에 가 있겠죠. 미니멈 값이니까. 여기 x y로 보면 얘를 대입시키면 어떻게 됐어요? 얘가 크니까 네, 이쪽으로 갖다 붙겠죠 그 다음에 얘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로 갖다 붙겠죠 예. 네. 근데 내가 포인트가 여기 또 추가됐어 여기 포인트 하나 또 추가됐어 근데 이미 나는 얘가 더 맥스 값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무시해도 되겠죠 여기 포인트 하나 또 추가됐어 그러면 은 얘가 얘보다 더 맥스 값이기 때문에 이쪽 X축으로는 어, 얘를 업데이트 시키면 되겠죠 그럼 얘가 왔어 얘보다 작죠? 그럼 넘어가는 거야 이런 형식이에요 그게 이제 요 문법이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min 어, x 보다 x 포지션이 더 작냐? t r 냐? t r 면은 야 그래? 얘보다 작으면 안 되니까 더 작은 애 여기다 넣어줘. 끝. y축. 그 다음에 max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제일 max로 알고 있는데 더큰 애가 있어? 그래? 그럼 얘를 여기다가 넣어줘.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if statement니까 그런게 일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써 이제 우리 벡터를 하나 만드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x, y가 뒤집혀 있다고 어, 이건 사실 캐 a 시스템에 조금 이제 익숙한 사람들이지 뭐 게임이라든지 뭐 마야 이쪽을 먼저 다뤘던 사람들한테 이게 맞아요 사실은 네, 이게 Z측인 게 맞아 음. 어쨌든 X를 여기다 놓고 Y축을 Z측에 넣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벡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는 우리가 계속 했던 거죠 게임 오브젝트, 프리미티브 오브젝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가 이 스피어의 트랜스폼에 가면 포지션에다가 이 벡터를 넣어 주는 거죠. 이걸 만들어 넣어 주고, 스케일은 0.1로 아, 해 주고, 작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동일하게 그 트랜스폼에 있는 로컬 스케일에다가 이 앞에 만든 스케일을 어떻게 보면은 그 유니폼 하게 전체적으로 다 줄여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스케일 값을 줄여 주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어, 내가 스피어 오브젝트를 만들고 여기서 만든 포지션 넣어주고 스킬 값 하나 정의해가지고 정의한 거예요. 그 스피어 값의 스케일을 줄인 거지. 그 다음에 만들었으면 끝나냐? 얘를 다시 이 vs 위에 올려놓은 이 글로벌에다가 저장을 시키는 거지. 안 시켜도 되긴 되는데 나중에 액세스하려면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저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어, 뭐랄까요? 음, 얘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제 나눠줘야 되니까 카운트를 다 해주는 거야. 몇 개가 성공했는지. 그 다음에 나눠주고 어, 지금 여기, 어, 여기 스케일 보시면은 제가 그냥 0.1로 이렇게 줬는데 이걸 약간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로 o 가져왔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스케일을 제가 얘를 어, 3으로 해볼게요 3 3으로 하고 얘 문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컴버트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가로 열고 닫아주고 이렇게 컴버트 시켜주게 되면은 이제 스킬 팩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Ctrl+S 누르고요. 그리고 어, 유니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자동으로 컴파일이 됐고요.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보죠. 어,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뭐가 좀 이상하죠? 뒤로 빼볼게요, 제가. 자, 엄청 큰 스피어가 계속 어, 들어온 거예요. 자, 보시면은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세 번째 게 뭐죠? 음. 트리스인데 지금 4천몇이죠. 엄청 큰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율도 엄청 다르죠. 어떤 거는 뭐 2천이고 어떤 거는 뭐 많이 넘어가고 이러죠.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음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곱하기 0.01로 한번 해보죠. F, 슬롯 넘버 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플레이 버튼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어, 여전히 그래도 엄청 크네요. 예. 자 그러면은 더 줄여주죠. 0.0 이렇게 0 0.0.1 예. 사실 얘를 variable로 뺀 다음에 조정해도 되긴 되죠. 자자 음. 아 너무 커가지고 제대로 좋은 예제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이긴 한번 해보죠. 0.0001 네, 컨트롤 S 누르고요. 컴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껐다가 다시 키면 사실 이것도 만약에 랜덤 데이터가 온다고 쳤을 경우에 여러분들도 이거를 장치가 필요해. 그렇잖아요. 네, 어떤 데이터 값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그민 맥스 값을 잡아서 이제 수정을 해주는 게좀더 비주얼라이제이션 할때좀더 좋죠. 이게 보면 0.0001을 곱했기 때문에 작은 등 굉장히 작죠. 그리고 여기가 되게 크고. 이게 이 길이 어디냐면은, 사실 이거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 보죠. 맨하튼을 쭉 가보면은, 어 자, 맨하튼 나오죠. 여기에 이 길을 브로드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가로지는 길 있죠. 예, 이 길이 브로드웨이에요 확대를 쭉 해보면은 이제 브로드웨이라고 뜨겠죠. 예. 예, 이 길에 대한 제 친구가 했던 리서치에 대한 데이터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약간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올라가죠. 요 사각형 뭐바둑판은 이렇게 꾸불꾸불 올라가는 듯한 길인데 여기도 지금 꾸불꾸불하게 올라가죠.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어, 지금 작은 값과 큰 값이, 이 작은 값은 아예 안 보이고, 큰 값은 좀 크긴 크죠.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리니어하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로그를 많이 쓰거든요. 로그 암수를. 그래서, 매스, 아, 어, F. 우린 유니티 쓰고 있으니까, 그냥 빌트인 C샵 그 매스보다 매스 메스 F를 쓰신 게좀더 좋아요. 예. 그래서 로그를 해주죠. 해주고, 얘를 제가 동일하게 해줄게요. 동일하게 로그만 일단 줘볼게요. 그러면 이제 로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배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아까 우리가 뭐, 뭐 여기 100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뭐 0이고, 그럼 여기 50 나오겠죠. 네? 그리고 여기가 뭐 25겠죠. 근데 데이터가 뭐 0, 2, 3, 2, 1, 막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웃라이어 하나가 뭐, 대기 딱 떠, 그러면은 데이터들이 다 밑에 붙어 있고 하나만 여기 딱떠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그 인사이트가 있죠?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아웃라이어 제어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로그함수를 쓰게 되면 예를 들면은 뭐 그게 0, 10, 100, 1000 이렇게 배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곱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리니어를 그려도 사실 우리가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의 상관관계가 두 배, 그러니까 이 겉보기에는 이게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거의 지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특성 따라 보여지는 게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고 봅시다. 어떻게 시각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로그함수를 써서 데이터들을 한번 프로세스를 해주는 거죠. 자 다시 플레이 시켜볼까요? 좀더 온건하게 나와야 돼. 네, 좀더 온건하게 나오죠. 이렇게. 자뭘 비교 대상은 사실 없는데 좀더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실제 할 때는. 비교 대상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고 얘를 제가 어... 어... 05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게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데이터들이 막 중구 난방해요. 사실 노말라이즈 시켜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나중에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하거나 비주얼라이제이션할 때도 이 공간상이 공간 프로젝션을 다시 바꿔줘야 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너무 전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업의 결과는 맞지 않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예. 네, 좀 더, 어, 보기 편하나요? 예. 네. 좀더 줄여줄까? 좀 이렇게 불편하죠? <웃음> 얘네가 그큰 스피어가 다른 것들 다 잡아먹고 있어가지고, 예, 좀 불편합니다, 마음이. 음. 이렇게 돼야죠. 사실 약간 이게 좀 헷갈리면 일단은 하나하나씩 해서 요로그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고 바꿔온 다음에 바로 로그로 바꿔주고 이 나온 값들에 대한 스케일을 해주면 되겠죠. 가로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자, 음, 또 너무 작아졌네. 오케이. 아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로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0.1로 해줘 볼게요. 플레이를 시키면 은 이렇게 나오죠. 좀더 온건하게 나오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사실 이 스케일이 그런 거야. 지진이 1도 진도 1, 2의 차이보다 진도 5의 6개 차이가 더 크죠. 그렇게 이제 스케일에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스케일을 다을 때마다 로그함수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비주얼하지는 프로세스를 할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 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여기 csv사일에서 인덱싱을 통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3번이 아니라 요번에몇번 해볼까? 0, 1, 2, 3, 4, 5, 6 네, 0, 1, 2, 3, 4 4번 해보죠. 빌딩 프프린트 면적 같은데 자, 일단 그냥 한번 해보죠. 비교, 사실 이 컬럼의 숫자와 이 컬럼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건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이 스페이스 안에서만 비교를 해야 돼. 틀리면 틀려맞게끔 여러분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할때 하다 보면은, 어,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생기거든요, 센스가. 음. 자, 이거는 그래도 어, 나쁘지 않게 비주얼라이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 랜덤하게 <웃음> 7번 해볼까요? 7번 컬럼이 있겠죠? 없진 않겠지? 자. 음, 이것도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네요. 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시다. 7번 데이터 어떤지. 자, 0, 1, 2, 3, 4, 5, 6, 7번. 예. 지금, 이거 보면은 데이터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뭐, 연간 평균 어떤 썸이라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다 1, 1, 1, 3, 6. 되게 디스크릿한 숫자가 나오네요. 예. 10, 예, 8. 14 이런식으로 나온 것 같네요 예. 그러면은 파퓰레이션 토탈 파퓰레이션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죠 어, 8번 8번 해가지고 이게 에러가 났네요. 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트라이캐치를 썼잖아요. 사실 트라이캐치를 썼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에러가 나면 에러를 잡고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인피니티가 나와 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뭐 이건 일단 뭐 다른 얘기니까 제가 더 자세히는 얘기 안 할게요. 또 계속 시간이 길어져서 네. 플레이시키게 되면 이제 파퓰레이션 부분도 쭉이 나오죠. 이게 어떤 근거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데이터가 시각화되는 건 이거 이러합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 때문에 그동안. 것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 또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population은 이렇게 나왔다 이것도 마지, 마지막으로 한번 그 로그함수를 없애고 한번 해볼까요? 로그함수 없애고 좀더 작아져야겠죠? 이거 자, 에, 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에. 좀만 더 작게 00 데이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에, 또 너무 작네 아, 이렇게 불편하게 나오죠? 공 하나만 지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사실 지도 위에 딱 올려놓으면 이제 릴레이션 치트를 찾고 이런 건데 이 부분이 적죠.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이분하게 나오네요. 예. 점점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데이터에 있는 부분들을 그 인덱스를 바꿔가면서 한번 시각화를 시켜보고 어떤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좋을지 지금 저는 그냥 로그를 간단하게 그냥 썼는데 사실 이 공간을 다시 리프레시 그러니까 다시 노말라이즈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 이 공간만 따로 뿌려 본 다음에 어떻게 뿌려지는지 확인하고 어떤 프로세스가 이것들을 노말라이즈 시킬지, 그러니까 정규화 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 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면 이제 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긴 하죠. 예. 어쨌든 유니티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덱스를 바꿔가지고 시각화 시킬 수 있다, 스케일 값을 통해 가지고 제3의 어떤 그 데이터들을 시각화 시킬 수 있다. 뭐또 하나 만들어서 컬러를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민맥스 값도 이게 100개의 그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몇 개가 있어. 어, 그렇죠. 207개가 있다고 친다면 207번 바 반복을 하고 이게 아마 207이 뜰 거예요. 어,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면. 그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민맥스랑 센터 값까지 다 잡았죠. 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맥스 값에서 민 값을 지금 뺐죠. 이 말은 뭐냐면은 길이를 잰 거예요. 길이. 길이를 잰.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민값 잡혔죠. 여기 맥스 값 잡혔죠. x만 봅시다. 쭉 프로젝션 해보면 요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 예, 이 길이. 그래서 지금 길이를 잰 거고, 길이만큼 지금 새로운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x 값에다가 그 센터 벡터, 센터 벡터에서 얘를 이렇게 옵셋을 시킨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센터 벡터가 있죠? 여기서 지금 이 거리만큼 이쪽으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같다고 친다면, 지금 여기 포지션을 지금 찍는 거겠죠? 약간 벗어난 요금 포지션.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에다가 제가 포지션을 했어요. 그래서 룩업 포지션을 위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이제, 보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우리가 살짝 이렇게 지금 틀어지게 지금 보고 있죠? 우리가 카메라가. 크게 되면은 카메라 포지션이 이렇게 되고 딱 하면은 어떤 데이터든 간에 데이터가 오면 그 데이터의 중심 값과 민링스 값을 잡아서 이렇게 약간 45도로 보여줄게끔 만들어지는 스크립트라 보면 좋아요. 카메라 잡아볼까요? 메인 카메라 보시면 보이죠? 이렇게 네. 카메라가 살짝 이렇게 아 빛나있죠빛나가서 있죠. 왜냐면 이 데이터가 어딘지 몰라. 예를 들면 높아심에 제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 지오그라피 스케일 같은 경우에 뭐 라티티드, 롱디티드 썼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러면 값이 대충 마이너스 180에서 플러스 180이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지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일로 가면 마이너스 180그 다음에 일로 가면은 플러스 180그 다음에 영국 그그린치 천문대가 0이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롱디투디가 나오고 라티투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북극이 90 적도가 0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남극점이 이제 90이 되겠죠 그니까 러이 숫자 안에서 내가 뭐 하나 찍었다고 친다면 굉장히 그걸 짜근할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서울에서 어 서울 뭐 강남에서 강북에 대한 데이터를 뿌렸다고 쳐봐. 이 스케일에서 보이겠어요? 안 보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자동으로 찾아서 거기에 딱 피팅을 시켜주는 그런 스크립팅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가령 스케일이 이렇게 크다고 보자고요. 이게 큰 스케일이 아니에요. 여기다 만약 박스 하나 그리면 은 이게 누금이 1이라고 하면 유닛이 1, 2, 3뭐 1, 2, 3 하면은 뭐 박스 안으로 가려지니까 어딘지 모른단 말이야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없잖아요 여기 유니티 같은 경우에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줌이 되긴 하지만 카메라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넣던가에 거기에 피팅이 딱 되게끔 카메라가 그 지정만 딱바라볼수 있게끔 아, 만들어준 알고리즘을 이제 썼다 어떻게 민 맥스 센터를 구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 여기 보면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에 대한 것들은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컨드 썼죠? 여기 보면은 빌트인 피처를 통해서 패스에서부터 텍스트를 가져오는 이제 그러니까 임포트하고 가져오는 이제 그 함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트인.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빌트인이죠.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 제가 이제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같냐면 학생분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 할때 이제 사실 이게 C샵도 계속 버전업이 되기 때문에 뭐 계속 빠르고 좋은 방법들이 나와요. 데이터도 바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보면 은 시스템의 IO의 파일이죠. 얘도 가만히 보면 시스템의 IO의 스팀 리더라고 있죠. 이게 아마 장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거 보면 스팀 리더니까 예를 들면 뭐 연속되는 데이터들을 받아온 거나 어떤 그런 특화된 그런 임포트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두개다 만들어 놨고 좀더 취화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럼 이걸 가지고 구글링을 해보시면 은 특정 상황에서는 이게 좀더 유리하다. 더 빠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니까, 일부러 두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CSV 파일을 읽어오는 것들을 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 뭐, 내가 CSV를 한 번도 달아보지도 않았는데, 보면 막 이렇게 눈이 아파요. 막 콤마 보고 막 이러려면은. 근데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예. 저 처음에 건축할 때, 한 20년 전에, 그때 건축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면 약간 경기를 일으켰어 다들 도면통 들고 티자 대고 물매자 대고서 이렇게 그리는데 웬 포토샵 웬 오토캐드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작금의 디자이너들은 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컴퓨터 갖고 써요 컴퓨터가 없으면 설계가 안돼 그렇잖아요 앞으로 오는 가장 중요한 바람은 뭐다 그 데이터에 대한 바람이다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이 바람을 어떻게 타고 내 배를 운전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익숙해지시면은 나중에 더큰베네핏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데이터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면은 어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뭐 서울시도 굉장히 많은 오픈데이터들을 열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뭐 스타트업을 하신다던가 뭔가 했을 때 데이터 드리븐으로 데이터 드리븐으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제이 오고 가고 데이터가 있을 때 기존의 사람들이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고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인즉슨 여러분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경쟁력이 올라가고 실력이 기존의 고인물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주로 쓰는 표현이 항상 그런 거죠. 조선시대 탱크를 끌고 가는 느낌. 음, 지금 건축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착화된 그런 어떤 정형화된 어, 마켓에서 이런 바람들이 불어올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 예, 좀 시각을 좀 넓게 보고 도움닫기를 하듯이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두번세번 번 보세요 그리고 타이핑을 따라 치세요 따라 한두번세번 번 쳐보고 그 뒤에는 이 코드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쳐보세요 그다가 러 막히면 한번 보고 한번 보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코드를 쭉 짜놓은 이유도 이 중에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가져가서 모듈화 시키세요. 여러분들만의 모듈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수정해서 쓰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마치 오토캐드나 뭐 렌더링 같은 거할때 여러분들이 모델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빨리 작업 하잖아요. 그거보다 효율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이건 코드이기 때문에 더 명시적으로 우리가 써낼 수 있거든. 하여튼 그런 그런 팁도 좀 드리면서 열심히 공부하기를 응원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